혈창 헬청 요리 백서는 혈청과 헬린이의 근손실 방지를 위한 건강한 요리법만을 추구합니다 영상의 무단 도용 및 복제는 불가능하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밝힙니다. o r 린 Another life s e and t e p r o d u c t i o n of t h images is not possible and a l l responsibly arising from t h e a new. 아침이 밝았다. 벌써부터 운동이 바렵다 일어나자마자 물을 끓인 후 아침에 먹을 고구마를 삶는다. 일창의 아침은 고구마로 시작된다. 매일 아침 고구마를 먹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. 질린다. 새로운 맛이 필요하다. 단, 근 손실은 없어야 한다. 그래서 우선 앞치마를 착용했다. 첫번째로는 프라이팬을 미리 달궈준다. 그 다음 고구마를 씻는다. 씻은 고구마의 껍질을 사정없이 까준다. 고구마를 먹기 좋게 썰어준다. 빨리 익히기 위해서는 얇게 썰어주는 게 좋다. 생각보다 양이 많다. 컵에 물한 컵을 담는다. 온도를 확인 후 아까 담은 물을 부어준다. 물이라고? 먹기좋게 자른 고구마를 넣는다. 그리고 열심히 볶아준다. 물이 다 마르기 전에 물을 다시 넣어준다. 왜? 물을 안 부어주면 고구마가 늘어붙고 타버린다. 프라이팬이 타버리면 등짝이 따가울거다. 기호에 맞게 후추나 소금으로 약간의 간을 해줘도 된다. 설탕을 넣으면 더욱 맛있겠지만 근손실 은다 이렇게 약 6에서 7분간 물에 볶다보면 고구마가 먹기 좋게 익는다. 물한 컵이 남는다. 물저락도 가능하다. 먹기 좋은 그릇에 고구마를 옮겨 담는다. 잘 익었다 이제 시식타임 맛있다 물에 볶았지만 삶은 거랑은 다른 맛이다 게다가 뜨거운 고구마 껍질을 안 바꿔도 된다 혼톱에 고구마 낄 일이 없다 오늘도 근손실 방지를 위해 한건 했다 뇌 근육밖에 없는 헬창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Thank mm -hmm. you.